이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구조물은 수직, 수평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아, 각 재료도 수직, 수평이 기본입니다. 그래서 한옥은 특히 부재들이 크다 보니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목선입니다목을 쳐서 그 하나의 선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. 중심선, 기준선 그 하나의 선을 가지고 모든 기준점을 연결을 시켜버립니다. 그래서 열십자로 목선을 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. 반대편에 가서도 똑같이 이 선이 기준을 해서 다 여기서 기준해서 나갑니다.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네개만 남는거죠. 요렇게요. 벽체가 들어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일자로 되내는게 편하겠죠. 여기와 여기는 평평하게 하고 여기와 여기는 원목 그대로 살리겠습니다. 5인치 전기대표로좀더 정밀하게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. 기준선이기 때문에 먹을 쳐줍니다. 낙엽송인데 이쁘네요 중심목이 없어졌죠 중심목은 항상 쳐놔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중심목은 항상 있어야 된다 정확히 수직으로 하지 못했네요. 한푼 3mm 아까 요만큼 작았습니다. 아까보다 좀 차이 나는 만큼 감안해서 요만큼 작았어요. 자 여기. 여기입니다. 상관이 나와.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. I'm <laughs> sorry. 샌딩을 해서 중심목선이 지워졌지요. 중심목선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됩니다. 지워졌으면 바로 쳐줘야 됩니다. 이 기둥은 다른 곳에 세울 예정이지만 자연기둥일 때 세우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시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레잉이 떠 보겠습니다. 수직이 아니겠죠? 일단 수직으로 맞춰보겠습니다. 중심 목선이 기준이 되는 거죠. 자, 한쪽 방향부터 해보겠습니다.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랭이를 뜨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필요한 높이만큼 정해서 그랭이를 뜨면 됩니다 자 이제 기둥을 세워보겠습니다. 세우면 수직일겁니다. 자 수직이죠. 이쪽도 여기도 수직입니다. 자 이렇게 사각형 각재든 자연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수직으로 다 세울 수 있고요. 그 기준은 수직선과 수평선입니다. 그 선을 목줄을 이용해서 선을 만드는 거죠. 이 선이 기준이 되는 거죠. 자연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. 다 세울 수 있습니다. 수직으로. 이쪽과 이 뒤쪽은 건물의 안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으로 만들었고요. 이쪽과 이쪽은 건물 외곽이기 때문에 자연 미를 그대로 살렸습니다. 그렇게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이 위에 턱이 생기으로 인해서 하중을 더 안전하게 받는 구조가 되어버렸죠. 이렇게 자연 목으로 기둥을 만들고 세워봤습니다.